아, 그만, 그만 비키야 할수 있어 지금 이것도 못 치는 친구들 많아 연습해서 한번 해볼까? 네. 20번 연습하기 20번이나요? 왜? 20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? 30번 하고 싶니? 아, 아요 20번! 열심히 하겠습니다! 그래. 20번 열심히 하고 화이팅! 네, 화이팅! 아, 아니, 피아노 오른손은 치겠다? 근데 왼손이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사람들이랑 같이 칠 수가 있지? 겨우 한번 했다. 아 깜짝이야! 야너또한번 치고 두번 그을라 그러지? 아니거든?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지 마라. 선생님! 야야야야야 왜? 왜? 뭐? 뭐? 왜? 나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? 왜? 찔리나 보지? <웃음> 아씨 박수는 저거지. 피아노 똥손은 이걸로 대리 만족해라 어? 피아노 똥손? 아 진짜 남벤장 근데 이거 풀플 어플 뭐지? 어플레이어? 어? 뭐지? 오와 게임인가? 내가 치는 유머레스크가 있잖아? 아 케이스 필요없어 유머레스크 플레이 <웃음> 음, 훨씬 나아졌네. 우와. 응? 음? 이건 왜 틀렸어? 8분음표. 이거 몇 분음표야? 어8분는 표지 그럼 몇 박자니? 한 박? 그렇죠 반 박자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줄 알겠지? 키키키키오미키요머라스크 한번 연습해 이렇게 18번 더 게임하면 되겠지?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음이지만 피아노 치는 척 해야겠다 오. 오키님들저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<웃음> 있어? 아 선생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. 이게 뭐야? 피아노 치는 게임이야? 난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줄 알았네. 핸드폰 압수. 으, 연습해. 아 음. 어, 네. 피아노 연습 게임으로 속이기 대 실패. 그래도 드론나서 다행이다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선생님 너무 무서워 <웃음>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선생님 화장실 좀갔다올게 어? 선생님! 어머? 어머 하고 계셨어요? 어? 너가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깔아봤는데 이거 재밌네 <웃음> 재밌죠? 어? 고와 여기 K-POP도 있어요 어머 여기 아이유도 있네 선생님은 아이유가 최고로 좋은데 가수들 곡도 게임할 수 있나봐요 어머 세상에 그러네 아이유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준비 시. 시작 n 딴댄스딴 a 댄스 a n 댄스 Dandan, Dandan, Dandan, Dandan, Dandan, d a n 는거 n 요 어아어아어 <봐라> <봐라> 아, 거기 틀 어, 어, 누가 끝까지 안 틀리나? 응? Just wanna d n d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내 매. Oh, baby, baby, 어, 나 나는 나 너무 맵군이 안 좋은 것 같아 아우! 오래 라와 이거 재밌다! 와 이거 재밌다 선생님 집에 가서 아이유 것도 해봐야겠다 서아랑포랑도 해봐야지 어? 오랜만에 재밌는 거 발견했네? <웃음> 피아노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피아노 게임하기 I'm not gonna lie, 어? I don't... 저랑 같이 피아노 게임 할 사람? 좋아요 <웃음> 를 눌러 눌러. 같이 하면 재밌겠다.